재해와 기왕증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2개월 후 사망하였다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5-217-133, 대구지법 2015-3065-36 나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부 괴사를 치료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한 니소론 투약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혈소판 수치가 저하되어 망인의 지병인 ITP가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수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기왕증인 ITP는 망인 사망의 공동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 사고 이전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치료를 통해 잘조절되고 있는 상태로 볼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수 있고 우측 하지 피부 자멸창은 망인이 H병원 입원 당시 괴사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아이병원의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피부괴사 면적이 넓으며 혈액관료가 좋지 않아 피판수술 등을 바로 시행하기 어렵고 또 수술을 하더라도 다리 절단 또는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급격히 감소하여 이와 같은 임상경과가 ITP 기왕증 환자들에게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경과였을 가능성을 적극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위 감정인은 망인의 위 임상 경과는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원인이 관여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직후 갑자기 악화되었으며 의학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 중단이 원인일 수 있으며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과정에 피부 개사가 진행되는 등 이상 상태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상적 지혈 관련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혹은 이로 인한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스테로이드 복용 중단은 기왕의 ITP 악화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ITP 기왕증 악화 나아가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시간적 밀접성 손상 이후 감염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의 중단이라는 기왕증에 대한 치료 기회의 상실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사고에 망인의 사망에 대한 외상 기여도는 20%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